안녕하세요 채널 조정중의 커리니 사장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화에서는 저희 제품의 시장조사와 제품 선정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편으로다가 대체 얘가 누군데 나와서 자기 사업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가 그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메시팬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과 나이 뭐 이런 정도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 이름은 신민철이고요 1986년생 올해 35살이 된커리니 사장입니다 네, 모델과 배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2006년에 MNET IAMO 모델 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아 제가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어? 하다가 1등을 해버렸지 뭐람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이라서 저한텐 그곳이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공간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모델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기껏 재수시켜서 대학 보내놨더니 뭔 모델이야 그래도 남들이 할수 없는 경험을 제가 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놈의 호기심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죠 저도 인생 1회차인데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난 고작 35살 커린이니까 <웃음> 어 배우...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네요. 모델 활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시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스크린 데뷔도 하게 됐죠. 아직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끔 저를 괴롭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종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연락이 오곤 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뭐 어쨌든 여태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건 만약 여기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될것 같긴 해요 아나 잘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나중에 진짜 제가 이일 관두고 나면 편안한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썰 풀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진 않지만 몇개 있어요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나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도 있었어요 아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속상해 뭐 그렇게 모델 생활도 경험하고 배우 생활도 경험하고 뭐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면 값진 시간이겠네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내가 너무 헛산 거 같잖아. <웃음> 아 힘들었던 거. 많죠 사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점은 갑작스럽게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삶이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었던 점 그리고 끊임없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평가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소극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꽤 소심한 편이라 그런 거에 약해요 그냥 잘못 넘어가고 막 오래 생각나고 비교당하고 평가당하는 거 그리고 계속 탈락이라는 실패를 겪는 거 제가 평범한 학생이었으니까 공부하고 점수 나오는 걸로 평가받는 데 익숙했거든요. 거기는 정답이나 뭐 정답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한 만큼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죽어라 도전해도 안 됐어. 근데 왜안 됐는지를 잘안 알려주기도 하고요.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고쳐도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제 능력 부족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뭐안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강철 멘탈들. 근데 제 멘탈이 쿠크다스예요 그래서 그래요. No. 쿠크다스 존마탱. 이러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웃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저를 찾는 컨텐츠가 없다면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는 겸사 겸사 아 그렇다고 이거 그냥 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란 거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웃음> 아유 내 삶을 막 돌아보게 되네 약간 촛불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실 게임인가? 자 다음 소식이요 역시나 쉬운 건 없다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을 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도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의 저는 물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뭔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좀 비겁한 태도일 수도 있는데 자꾸 저 스스로 괜찮다고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안 괜찮은데. 아 그럼 내가 괜찮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사니까 어, 이거 너무 진지해지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굉장히 진지한 편입니다 다달라 어쨌든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뭐 그래요 적어도 이 컨텐츠는 꼭 끝을 보자 다 찍어서 다 편집하고 다 올려보자 조회수가 나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든 말든 그냥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기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찍어보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뭔가 저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요? 아주 힘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저희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살거든요 <웃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첫 번째 저희 제품 완판 시기를 더 빠르게 앞당기는 거두 번째 이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보여드리는 거세 번째,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결과를 보고 진심으로 웃고 행복해하는 거요세 가지랍니다 어제 얘기는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 컨텐츠의 마지막 화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화 구성이 안 됩니다 사업이든 커피든 아니면 저에 대해서든 무슨 질문이든 환영이니까 많이많이들 남겨주세요. 뭐 댓글이라든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시고 DM을 보내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요. 그러면 다음화에서는 다시 제 사업 얘기로 돌아가서 사업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웃음> 부탁드립니다. 다음화에서 만나요. 제발.